네,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형주피로 갑니다. 지금 요 온라인 연결하고 있는 중이라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어,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로 이제 지금 제가 알고 여기 계신 분들 이제 AWS 유저 그룹에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카카, 네. 하면 이제 AWS에서 레니저 서비스를 하고 있는 MSK를 아마 더잘알수 뭐 있을 거고 일부 회사는 직접 아마 이제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오늘은 이제 컴플런트가 이 서비스를 하는 컴플런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사스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릴 거고, 금방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컴플런트라고 하는 회사가 원래 이제 카프카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만든 파운더가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어, 카프카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 기능이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음. 제품의 음. 어, 전체적인 모드맵 같은 것들에 많은 이제 기여를 어, 저희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음. 기여를 음. 하고 있는 회사이다 음. <웃음> 보니 이제 카프카에 대한 요번에 어, 얼마 전에 이제 3.4 최신 버전이 나왔죠. 그래서 어, 3.4 최신 버전에 추가된 어, 새로운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한 간단한 업데이트도 장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진행하기 전에 혹시 카프카, 나는 카프카가 뭔지 몰라? 처음 들어봐. 한번 하고 분 계실까요? 네, <웃음> 이분 계시고요. 근데 그러면 카프카는 다 아시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MSK를 써봤다. 아니면 m s k 쓰고 있다. 컴플러스를한 번이라도 써봤거나 경험이 본 적이 있다. 어, 진짜? 있으세요? 오, 예, 반갑습니다. <웃음> 예 그래서 예 잠시만요 아네 오늘 이제 컨퍼런스 <목소리도> 아홉 분 나와 가는 거에 대해서 소개 드리고 소개 드릴 전에 잠깐 자소개를 먼저 드리고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 것처럼 화서한준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현재는 내컨스에서소철엔지로 일하고 있고 뭐잘아시 이제 카프카를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가 카프카에서 카프카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이벤트 드립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EDA라고 하는 그 애플리케이션 영역, 데이터 영역에서의 이벤트드리븐 관련된 <웃음> 이야기를 해시는것 <열심히 하고 웃음> 그리고 어, 스트림 프로세싱, 아마 이 뒤에 다 나오겠지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스트 프로세싱 관련되는데요. 오는 곳에도 제가 관심이 많아서, 커브러드 <웃음> <웃음> <거꾸로도> 오기 전에 <웃음> 제가 피보탑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을 를 공식했고요. <웃음> 피보탑이라고 혹시 지금은 없는 회사입니다. <웃음> 지금은 없는 회사인데 옛날에 피모탈이라는 회사에서 어, 피모탈하면 스프링 스템업, 스프링 부트 많이 아시죠 그 스프링 부트를 만들어서 컨트리뷰션을 제일, 제일 많이 하는 회사이고 옛날에는 이제 파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플랫폼, 플랫폼, 서비스, 파프인, 클라우드 선드리 라고 하는 어, 어떻게 보면 솔루션 기반의 파스라고 프랜티스 기반의 요즘은 어, 피모탈이 그 v m 에의 인수가 예, 돼서 서수수라하하이이으으로 이제 ええ하고 있죠. 그래서 そうええこの그 네. 있었고 그 전에는 그다음에 오라클이라えオラクいなんか会라ええそうあ클라ベラそう클あオラクオラクオラククラウドがそうそうそう서 어, 처음에 한국에 라そ 클라우드 うそ오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이제 컴플론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예, 이런 이제 네, 카프카 이외에 다는것 관련해서 혹시나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상을 한국 내에서 설명을 드리기 시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카포카라고 하는 네, 어, 솔루션을 기, 어, 위주로 좀 어, 설명을 드릴 거고, 카포카는뭐 서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링크들이 이런 뭐 제이펙스나 누나우 같은 이제 엔지니어들이 만든 제품이죠. 그래서 어 2010년도 초반에 실제오픈소스로 아파치에 기증 하고 나서 우리가 라져 테크기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그런 뭐그 당시 우버나 에어비앤이나 넷플릭스나 뭐 이런 들이 이제 카프카로어댑해서 쓰면서 어 이거 괜찮네 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하게 된 그런. 솔루션 오픈 소스라고 이해하시 있어서 고 시장에서 너무 핫하다 보니 얘네들이 이제 카 실제 카프카를 만든 사람들이 어 이거 비즈니스가 되겠다 싶어서 나와서 컴플런트라고 회사를 차린 거죠. 그래서 컴플런트는 지금 어, 실제 오픈 소스 아파트 카프카를 이제 뭔가 커밋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새로운 능을 만들어서 개어를 하는 커밋한8 0를전 이제 컴플런트 소속 엔지니어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파치 카프카 이제, 보더라고 하죠. 그 실제 커뮤니티 보더들을 보면, 어, 커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레딧도 있고, 뭐, 저기, 그죠? 우버나, 뭐, 다른, 이제, 굉장히 많은 회사의 소속분들이다 기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아까 제가 뭐, 카프카를 아시나요? 카프카를 쓰고 계시나요? 뭐예전 여쭤보고, 지만 지금 현재, 이제, 미국 같은, 저건 미국 통계라서, 포춘 100대 기업, 포춘 500대 기업, 이렇게 뭐, 서베이 같은 걸 해보면, 70% 이상 80% 이상의 이제 실제로 프로덕션 환경에서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가 제가 이제 고객이나든지팝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보면 카프카에 대한 안정성이나 성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 있어요. 아직까지도 아 이게 데이터가 유지되지 않나요? 성능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안전한가요? 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뭐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 굉장히 유명하런 금융기업들, 뭐, 골드만삭스나 들핀모건이나 뭐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어, 뉴로레스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코스콤 같은 그축권 거래하는, 예, 소아 엔진에도 터커카 쓰고, 컴포넌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미 이제 검증, 경이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된 그런 솔루션이다. 믿고 쓸만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 플랫폼, 그러니까 실시간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데이터, 어, 어, 미 데이터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표현하도커플러드 그런 데이터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는 거의 이펙토라고 표현을 하는 한 만큼의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요즘에 컨테이너 플랫폼 하면 전부 다쿠네티스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아시, 뭐쿠네티스 컨테이너 플랫폼 역사를 좀 아시, 예전에는 되게 제가 컨테이너 워뭐 이런걸 했을때 컨테이너 플랫폼 워 그래서 그다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이제 컨테이너를 운영하고 플레이스테이션 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열심히 전쟁을 했는데 지금은 코니티스만 남았죠 카프카도 마찬가지로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제가 디펙터라고 표현되었던 것처럼 표준처럼 되어가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카프카가 어떤 거냐라고 생각하시면, 카프카라고 생각하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펍섭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실 때 메시지 자체를 퍼블리시하고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용도로 카프카를 쓴다. 이렇게만 이해하실 수,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카프카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광의적인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예전에 p e e r t o p 로 커넥션이 되는 모든 것들을 1대1이 아니고 1대다로 연결할 수 있는 공격을 만드는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하고 서비스 사이 솔루션하고 솔루션 사이에 이제 가부 역할을 하는 뭐 실제 AWS는 글루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죠 근데 그 용, 저는 그 용어가 되게 좋은 게 글루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비스하고 서비스 자체를 연결해주고 휘쳐주고 중간에서 약간의 댐퍼 역산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카각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오늘은 컴플런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로 컴플런트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하나는 이제 어사치 형태로 이제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직접 클릭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컴플런트 클라우드라고 하게 있고 내가 직접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해서 쓸수 있는 컴플런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시 쓸수 있고, 뭐, AWS 뿐만 아니라, GCP나, Azure에도 동일하게 마켓플레이스에서 직접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에서 내가 골라서 바로 구독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MSK를 선택해서 MSK, 뭐, 이네이블에서 쓰신거하고 동일한 스텝으로 그냥 쓰시면, 쓰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요, 알려주시는 게, 아? 5라운드에 있죠. 4개 밖에없죠 나머지 하나가 컴플런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AWS에서 제일 많이 쓰는 서비스 하면 요 다섯 가지가 컴플런트 포함해서 요 다섯 가지가 실제 AWS에서 제일 많이 쓰는 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AWS의 경우는 제일 많은 서비스고생각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라틱이나 몽고 데이터브릭스 스노우프레이크 컴플런트가 아크아이브 글로벌 스입니다 라고 여신도 받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컴플런트 클라우드 어, 뒤에 조금 설명이 나왔지만 또 다른 이제 서비스하고 굉장히 손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커넥터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 커넥터가 뭐레시스트 커넥터, 스피어스 커넥터, 킨시스 커넥터처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커넥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연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msk 같은 거 아마 써오시면 아시겠지만 msk도 m s k c o n n e c t 라고한게있죠 근데 이제 msk-connect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기에 좀 불편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connect 프로그램 같은 거를 s3 같은 데다 업로드하고 를 그리고 컴퓨니레이션 파일 만들어서 등록하고 그리고 실제 러닝해서 제대로 도우지고 이런 단계를 다 거쳐야 되잖아요. 하지만 어, 컴퓨터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프리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원하는 속성을 웹폼에다가 쭉 입력만에 써서 런치하시면 바로 로비전이 되어서 이제 구동이 될수 있도록 굉장히 손쉽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더라고 제가 봤을 때 예를 면뭐 통합된 보안과 관리인데 그것보다는 통합 빌링이 아마 실제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더 네. 편하실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컴플런트 클라우드도 AWS의 마켓플레이스 위에 올라 있는 원너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AWS하고 어떤 뭐 커밋 계약이나 이런 계약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 빌딩에 포함이 돼서 그냥 나옵니다. 실제 컴플런트하고 별도의 그뭐 계약을 뭐 맺거나 하지 않더라도 뭐 굉장히 손쉽게 그냥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을것 같고. 그리고 컴플런트 같은 경우는 AWS에서 있는 AWS에서의 30를 다, 어, 받은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AWS 인증 뿐만 아니라, 뭐, 일반적인 SaaS 같은 경우는 뭐 ISO 27001이나 SOC나 뭐 이런 서0들을쭉받잖아요 네, 그런 서0도다 받은 그런 아이들한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뭐, 처음에 서비에서 여쭤봤지만, <웃음> 실제 카프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해서, 아, 나도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냥 인터넷에 있는 문서 보고 따라하면 웬일일 것 같고, 실제로 받아서 내 엔터를 돌리면 잘 돌아가요. 근데 실제로 이게 그냥 엔터프라이즈에서 그냥 이렇게 돌릴 수 있을까? 는또 다른 이야기인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런 운영에 대한 그런 이제 버든이라든지, 실제로 그걸 하기 위한 그런 리소스, 그리고 실제로 이 의외로 참, 뭐, 스타트미나와 처음에, 처음에 기업이 초기 시작할 때는 이런 보안이라든지 거버넌스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실제로, 하지만 회사가 좀 커지고, 뭐,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안이라든지 거버넌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인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원할 거고, 내가 원하는 정해져 있는 그런 <웃음> 규칙과 룰들을 관리를 할 거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고민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내용인거죠.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이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노리스하고 마이크로 서비스 이런 이 많이 하죠. 모노리스 형태로 데이터도 하나에 다 모여 있고 서비스도 하나에 다 모여 있고 데이터도 하나에 다 모여 있다면 실제로 데이터를 연결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실제로 하시다 보면 AWS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러 개의 서비스를 이렇게 묶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AWS 보면 s q s 있고 SNS 있고 서비스끼리 높게 하고 막 비투로 일단 보내고 막 그런 결제수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어떻게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의 실제로도 컴플로트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실제로 이제 뭐 B2B 서비스를 하시 C 서비스 같은 거 안에 뭐 가능성을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SLA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팩이죠 90.99%의 SLA, 뭐 90.999%의 SLA,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실제로 SLA를 보장은 하지 않는 그런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룰이라고 하는 그런 고객, 고객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근데, 제, 제가 이 피드백에서 되게 읽고, 되게, 어, 감명받았다그래서그렇다라고 아, 생각합니다. 나는 옷을 판매하고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인지 실제 이벤트 스트링 플랫폼을 관리하고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는 아니다. 라는 거죠. 나는 그냥 옷만 잘 만들고 옷만 잘 판매하고 잘 대여하면 되는 거지.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밑에 이런 게뭐 카프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막 컨피그레이션 하고 막잘 운영할래?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왜 그걸 해야 되지?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어떤 어떤 뭐, 카프카 뿐만 아니라, 뭐, 카프카 뿐만 아니라 다른 그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 같은 거를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리소스를 수 투여해서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나, 내가 내 본연의 비즈니스에 굉장히 집중해서 그거를 잘할수 있도록 하는 리소스를 거기에 투자해서 잘할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어, 맞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오픈소스 자체를 아까 제가 접은 것처럼 오픈소스를 내가 직접 뭐, 어, EC2나 아니면 EKS 같은 데다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죠. 아니면 이제, 샌드베이스 어, 서비스, 뭐, 앱, 뭐, MSK 같은 같은 것들을 쓸수 수도 있고, 아니면 컴플러스제공 하는 컴플러드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를 쓰실 수도 있죠. 근데 뭐, 밑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탄트 마켓, 그래서 네. 실제로 그걸 주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시간이 또 나오는데, 실제로 이컴프로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직접 내가, 아, 이거 쓰게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클릭해서, 프로비자을 하고 쓰실 때까지 몇 분이 안 걸립니다. 근데 실제로 MSK 같은 경우도, 네. 예를 들면 이제 이 c 2 같은 거, 내 어떤 쉐입으로 만들 건지, 스토리지 얼마 쓸 건지, 어느 리진에 프로비징할 건지 클릭하면, 프로비전을 한테 하천 거리죠. 그리고 나서 뭐 쓰시게 되는 그런 차별이 이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 아 제가 어떤 고객한테 받은 피드백 중에한 가지도 예를 들어서 MSK 쓸때 제일 고민스러운 게 그러면 내가 쉐입을 뭘 골라야 되지? 그 고민하는 처음에 이거를 X라지로 해야 되나? 2X라지로 해야 되나? 이거뭘 해야 되지? 이거부터 고민하는 을 거죠 근데 그거 자체가 그런 고민 자체를 왜 해야 되냐 부터 제수반 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실제 컴플론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조차 하지 마라, 라는 거죠. 그런 고민은 우리가 할 테니 너희는 이 비즈니스나 열심히 잘 만들어라.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앞에서 이제 카프카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카프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말해서 메시지 브로커라고 하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이 퍼블리스하고, 메시지를 퍼블리쉬하고, 섭스크라이브 하는, 브섭이라고 하는 용도로 메시지 자체를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날리고 받고 하는 용도로 쓰는 것 뿐만 아니라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실제 아까 제가 뭐글루 같은 표현을 잠가 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특정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찾아다가 내가 원하는 특정 서비스한테 데이터를 주는 이렇게 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 자체를 만드는 용도로도 어, 합화를 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 예가 데이터 애그리게이션이죠. 아마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용 사례 중에 요가지가 음. 데이터 애그이션을 위해서 탑카를 쓰는 예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이나 이 시스템에서 나오는 로그 자체를 비정형 로그죠. 비정형 로그 자체를 수집을 한 다음에 얘를 엘라스틱이나 스펑크나 이런 쪽에다 보내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매트릭을 수집해서 매트릭을 뭐 APM이라든지 다이나트이스나로 데이터독 같은 데다가 보내서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용도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엘라스틱이나 스프워크 같은 경우도 얘네들도 지금은 앞에 있는 로그 에르베이션 툴이라고 하죠. 로그를 수집하고 하는 애들이 점차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얘네들이 어 약간 그 일정 수준의 부 r l 가 많아지면 대용량으로 가게 되면 실제로 엘라스틱 같은 경우도 자기가 그걸 다 받지 못해요. 제가 이게 녹화가 되고 있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웃음> 한뭐 3만 t p 이스인가뭐 30만 t p 이스 정도 이상의 도화가 예를 들면 엘라스틱이란 수업이에 엘라스틱 이런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엘라스틱의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보시면 대용량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보시면 엘라스틱 쪽에 카프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카프카가 아까 제가 댐퍼, 버퍼 역할을 었는데 이런 대용량 로크로드라든지이그 이 하이킹하는 그런 이제 이제 클로드에서 앞쪽에서 약간 댐퍼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로 카프가퍼지이되어 있죠. 그래서 엘라스틱이든 스프렁크든 아니면 아까 봤던 스노플레이크 같은 그런, 그런 뭐 대부분의 솔루션의 앞쪽에는 카프커가 포지팅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만을 네. 다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구글디션같이 네. 같은 네. 이 다가를 할면 아, 네. 요즘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CDC 요즘에 CDC가 네. 원체 어, CBC 자체도 이제 거의 표정처럼 가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CBC에 대한 이거를 불안해서 어떻게 쓰나 아니 오라클만 쓰지 오라클 모드게이거나 쓰지 이거를 뭐막 이런 생각했는데 요즘은 마이스크드나 포스트레스 심지어는 MongoDB 같은 경우도 CBC를 다이메블으로 쓰고 계시죠 그래서 기계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을 하는 그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캡처한 다음에 캡처된 데이터는뭐 DW나 아니면 데이터레이크나인데이적재를 하신 다음에 뭐 분석을 하시거나 하시는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문제 배치 프로세스 100, 100층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시던 것들을 거의 어즘에 DW, 요즘에 스위밍 DW 에서 이제 실시간 DW 다 나오고 있죠 뭐드루이드라든지표어싱라든지 클라우드나 그런 것들한테 대차들이 어떻게 연결할 수 해주는 그런 용도로도 지금 이제 커브가 굉장히 많은 듯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신분가 있고 특히나 이제 뭐 <웃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니면 멀티 클라우드 그래서, 실제로, 어, 뭐,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나는 AWS만 써, 이런 회사도 있지만, 아, 우리는 AWS 쓰는데,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비콜이나 비테이블로 쓰고 싶어, 뭐,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는, 기존에 이제, 우리 그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같은 경우는, 메가시가 엄청 많기 때문에, 메가시 자체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메가시가 운영하면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렇게 같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을 하시는 그런 회사들도 계시고, 특히나 요즘에 막 금융권 같은 경우는 마이 데이터 사업 같은 거 많이 하시죠. 근데 마이 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레가싱하고커릭클라우드에다가 서비스를 만든 다음에 두 개를 서로 연기해서 많이 진행을 하시는 그런 경우 그럼 두 개의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두 개의 데이터 센터 간의 데이터들을 서로서로 서로 동기화시키고 서로 공유시키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두 개의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를 서로, 서로 주고받게 하는 뭔가가 필요한 거고, 거기에, 실제로 이제 카프카 같은 요런 솔루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몽글리스 형태로 되 있던 것들을 마이크 로 서비스 악태치 형태로 전환을 해서 하는, 그래서 요즘에, 뭐 제가 이제 요즘은 사이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SI 사업을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SI, 엔터프라이즈에서 나오는 SI를 보면 MSA 아키텍처. 우리는 무조건 MSA가 아니에요. 게 거의 필수입니다. 모든 RFT에 다 박혀있어요. 위험한 발상이죠. 예. 네. <웃음> 하지만 그런 이제 MSA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이런 이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아키텍처로 고민하시면 항상 엔터프라이즈 이벤트 버스가 밑에 쭉 깔리죠. 그래서 이벤트 버스에 진짜 카프카를 거의 제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카프카를 그 용도로 많이들 쓰신다. 로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진짜 이제 컴플레 클라우드 를 저희가 이제 크게 그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하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플리트, 에브리웨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그냥 광고멘트처럼 그렇게 드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기존에 이제 다뭐 아, 사용하실 거나 그러나 아시는 아파치 카푸카를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려면 엘라스틱을 빌려할 뭐있 이야기를 항상 쭉 하잖아요 네, 그런 기능들을 좀더 추가해서 클라우드에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금 더손쉽고 빠르고 뭐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든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든 그런 서비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오픈소스 카프카에서 제공하지 않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카프카라고 이야, 이야기하면, 수수하게 카프카 하면 주키퍼랑 카프카 브로커, 요거를 가지고 카프카 클러스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카프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카프카를 이제 두, 이제, 블러스가 싸고 있는 그 에코 시스템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카프카 에코에 포함이 되어 있는 커넥터, 제가 다 잠깐 말씀드렸 카프카 커넥터라든지, 스트림, 카프카 스트림즈, 뭐 캐시콜 DB, 뭐 스키마 레지스트리 등등등등 이런 기능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모든 기능들을 하나의 서비스에 이렇게 담아서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앞에서,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나는 이거 그냥 온프라인에 설치하고 있어 쓰고 싶어. 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쓰고 싶어. 아, 나는 사스 형태로 제공해 주는 거를 쓰고 싶어. 굉장히 다양한 니즈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모든 니즈에 맞게 쓰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 나는 하이브리트로기개를 엮어서 쓰고 싶어. 아니면 나는 글로벌 서비스를 해서 한국에 하나 두고 미국에 하나 두고 유럽 파워드 포트에 하나 두고 싶어. 글로벌 서비스. 근데 글로벌에 있는 모든 클러스의 데이터가 세로서다 싱크가 돼야 돼. 그런 그 니즈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목적에 다 맞게 그렇게 서비스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실제 컴플러트 가지고 있는 기능셋?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몇 가지만 좀 찍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저희가 요, 이번에 인핑, 인핑 디스토리지 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핑 디스토리지가 뭐냐면 실제로 카프카가뭐 하는 애냐면 데이터를 컵서업 하는 애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기본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저장된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주는 기능이죠. 그다음에면 당연히 디스크를 써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오픈소스 카프카라든지 MS, MSK도 많잖아요. 오픈소스 카프카에서박을했으니까 카프카를 쓰는 사람들이 제일 제 고민을 하는 게 리텐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데이터의 보관주기? 하나의 이제 토픽을 하나 만들면 데이터를 얼마 동안 보관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 블로그가 가지고 있는 인터널 디스크는 유한한 자원이라는 거죠. 디스크가 뭐 내가 인시트 하나 만들면 거기다가 어태치해서 살수 있는 디스크가 무한하지 않잖아요. 유한하고 그 유한한 디스크 내에서 토픽에다가 메시지를 넣으려면 음, 당연히 일정 시간이 지난, 지난 데이터들을 음. 삭제를 해야 새로운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하부카 이야기하면 리텐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를 공개하지 음, 않아도 됩니다. 음. 이제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이제 음. 뭐, 인풋 스토리지, 티어드 스토리지 뭐 이렇게 부르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을 그래서 실제 토픽을 하나 만드시거나 특정 브로커의 디스크하고 외부에 있는 스토리지, 리모트에 있는 스토리지를 두 개를 이렇게 키어드로 묶어가지고 앱셋션한 다음에 그거를 사용할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그러면 무한한 데이터를 엔리미트하게 보관하실 수, 그래서 더 이상 리텐션 같은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 보관을 사용하실 <웃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클라우드에서 토핑을 만드실 때토핑에 보면 리텐션이라고 하는 옵션의 제일 마지막에 인피니티라고 하는 기능 그러니까 이러면 내가 하루 할래? 일주일 할래? 한달 할래?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언리미트 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언리미트를 어, 선택하시게 게 되면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저장을 할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네, 그리고, 네. 뭐, 모니터링 안하는예니지만트를 하기 위한, 뭐, CCHR, 네. 그런 들을 제공을 합니다. 네. 저런 것을 통해서, 만약에 뭐, 데이터독이나 아니면, 그런, 다른, 뭐, 하나 같은 것들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 클라우드 같은 것 사용하시면, 는런것들 네. 그 음.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고요. 음. 뭐, 커넥트 같은 스테이프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니까, 이에 항상 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 클러스 리툰도, 조좀 나오니까 말씀 드리고, 그리고, 셀프 밸런식리퍼스터의 기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그카포카라고 하는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픽이라고 하는 단위에 토픽이 있고 토픽에 파티션이라고 하는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죠 근데 이 파티션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내가 하나의 토픽에 파티션이 두 개가 있어 근데 두 개가 굉장히 이분하게 데이터가 나눠서 들어가면 회피한데 특정 경우에 특정 파티션으로 데이터가 쫙몰려서 들어갈 수가 있거나 그러면 그 파티션이 있는 브로커 서버의 디스크가 풀이 날수가있어니다 내가 관리자가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내가 모니터링 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뒤집으실 구간에 데이터가 꽉 차서 브로커가 죽을 수가 있습그다 그런, 그런 그 실제로 이제 카포카의 장애에 가장 많은 기능이 실제로는 스토리지 때문에 나는, 뭐, 스토리지, 카드가, 뭐, 웨이드 카드가 날라가거나, 아니면 디스크 자체가 장애가 나거나, 실제로 아까 본 것처럼 실제 로 디스크가 풀이 나서 죽거나, 실제로 그런 장애들이 제일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능기가 하나 되다, 센블레이션 클러스터, 이런 게 있습니다. 센블레이션 클러스터는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브로커의 음. 디스크의 양 자체를 모니터링을 하다가, 특정한 이제 파티션에 있는 데이터를 파는 쪽으로 리밸런싱을 한다고 하죠. 옮겨서 전체적인 브로커의 디스크 사용량 자체를 약간 이분하게 만추는 그런 백엔드, 서비스? 백엔드 서비스라고 서비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오프소스 카프카나 아마 MSK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같은 것들 운영을 하시게 되면 관리자가 실제로 브로커 자체를 몸터링을 하시면서 그러면 얘가 디스크를 얼마큼 쓰고 있는지 토픽별로 토픽에 아, 파티션이 얼마큼 디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모니터링 하시다가, 이게 일정 수준 올라가면,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다른 잭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작업을 매뉴얼하게 하셔야 된다 매뉴얼 작업을 물론, 그런, 이제, 매뉴얼하게 작업하기 위한 그런, 이제, 뭐, 이승 퍼퍼티 같은 걸 만들어주는 툴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관리자가 그걸 계속 주시하고, 어, 비정기적으로 뭔가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톱플런트플랫 컴퓨터, 뿐만 아니라, 플랫폼이나, 클라우드로 사용하시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백라운드에서 자동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관리자가 그만큼 내가 볼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말을 더회피하게쓸수 있는 거죠. 내가 주말에 나와서 그런 밸런싱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제 컴포넌트 클라우드의 장점이다 이해하시면 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당연히 이거는 이제 마케팅, 순서한 마케팅이 어여 좋아요, 빨라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 뭐, 저희가 이제 TCO라고 하는 게 실제로 계산하기 되게 어려운 팩트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 명확히 계산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하지만, 저희가 이제 TCO만 전문적으로 계산하는 팀이 있어요. 놀랍게. 컴플렉트 내에도 그 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야, 욕하고 있어면막 이렇게. 왜인하실거요 <웃음> 하지만 그, 저희가 TCO 분석 이런거 하면은 그 특정 회사에 대해서 그 회사가 쓰는 뭐 오픈소스를 썼을 때, 아까만 메뉴 서비스를 썼을 때, 컴포넌 썼을 때뭐 일력이 뭐 얼마가 필요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TCO 뭐 분석을 쭉 해줍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이제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고 이미 이제 컴포넌 클라우드를 사용한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나온 평균값이라고 이해하시면갖고 다른 그런 매니 서비스나 다른 거 썼을 때보다 한 60% 정도의 기효과 절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봐도, 뭐, 이걸 좀모내긴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소비를 클라우드가 이렇게 대중화되기 전에는 대부분 직접, 뭐, 하드웨어를 렉에다가 직접 뭐 설치하고, 막 포맷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가상화라고 하는 게, 가상화 시절이 있을 때, 가상화가 처음 나왔을 때 놀라웠죠. 클릭하고 하면은, 어디 가 이런 VM이 딱 만들어지니까, 어, 놀라워. 그런 시절이 있다가, 지금 이제 클라우드에서 클릭하면은, 몇초 안에 그냥, 이, 인스턴스 하나가 딱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까지 다 음.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직접 내가 뭐, 메뉴얼로 뭔가를 하시는데, 시간과 노력을, 버리, 어, 버리지 마시고, 이런걸 한번 써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그 전체, 예, 컴플론 뭐, 인셋이라고 보여주는데, 이게 몇 가지만, 중요하게 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어첫 번째가 이제 클러스터 링킹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클러스터 링킹이 뭐냐면, 그, 뭐, 일반적인 그런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나 이런 거 쓰시면은 항상, 이안 yeah, 백업, 이런 걸 고민하시죠. 물론, 어 아마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가 나오면서 사상 개념 자체가, 무조건 지에 AG가 3개가 되는, 이런 걸 하시지만, 옛날에는 2개였습니다. 이게, 2개. 액티브 스탠바이에서 두개가 있고, 액티브 스탠바이에 두개가 2개가 똑같이 있는 DR이라고 하는 공간이 따로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시던 시절에서, 지금은 AG 3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DR과 백업을 다통치는 그래서 고가용성과 DR을 다통치는 그런 시대에 다 왔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터프라이즈에서는 특히나 금융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경우는 시스템이나 솔루션을 하나 만들게 되면, 공이한 v r 환경을 구성을 하도록 법으로, 법으로 그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아까 제가 그냥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이야기를 드렸지만, 내가 온프레임에 있는 자원과 퍼블릭 클라우드, 아니면 이 이쪽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또 다른 이 퍼블릭 클라우드 CSP 이쪽에 있는, 원 어, 하고 서로 서로 공개를 시키거나, 그런 목적, 그렇게 공개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 뭐. 이제 카쿠카에서는 음. 아마 미러메이커 같은 이야기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러메이커 같다든지, 아니면 컴플러, 컴플러드에서 제공하는 <웃음> 레플리케이터, 뭐 이런 기능을 가지고 데이터를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이런 데이터를 복제, <웃음> 예, 이런 이제 어 미러메이커라든지 아니면 그플리케이터로 데이터를 복제하는 경우는 이게 내가, 제가 데이터의 복제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소스가 되는 카프카 플러스 데이터를 리드한 다음에 타겟이 되는 플러스 쪽에 라이터는 리드 앤 라이트를 하는 게 미러메이커입니다 리드 앤 라이트를 하다보니 내가 읽고 쓰는 사이에 새로 운 데이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겠죠 그 시점에 소스가 되는 플러스에 장애가 난다 든지 하면 내가 미처 읽지 못한 데이터는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고가형세생 이야기하면 항상 우리가 RPO, RTO 뭐 이런 이야기 항상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유신되는 데이터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새롭게 등장을 하는 게 클러스 터 링킹이라고 하는 기능이 새로 등장을합니다이 클러스 터 링킹이라고 하는 애는 카프카의 로그하고 카카의 브로커를 두 개를 서로 연결하는 연결해 놓고 브로커에 있는 토픽을 그대로 미러링해서 또그 <웃음> 그, 타깃에 있는 스테이션에다가미러링 토픽을 만드는 방법 <웃음> 이거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소스가 되는 클러스터의 데이터가 바이트로 들어오는 순간 그게 그대로 타깃 클러스터 에 바이트로 복치가 되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미러메이커 같은 경우 데이터를 읽고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데이터의 기준은 하나의 메시지예요. 레코드. 하나의 레코드 단위로 레코드 를 읽고 쓰는데 얘는 바이트 단위로 하나의 레코드가 여러 개 바이트로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바이트 단위로 그대로 복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고향성할지 i p o RTO 잠깐 말씀드렸지만 얘가 그 RPO, RTO를 완전히 0으로 만드는 순 없어요. 왜냐하면 얘도 네트워크를 넘어가는 사이에 끊어지면 약간의 데이터 유실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거의 0에 가깝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B, 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나 멀티 클라우드 같은 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회사 내에서 여러 개의 클러스터가 있을 때 그러면 A라고 하는 클러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B라고 하는 클러스터 쪽으로 데이터를 내가 넘기고 싶다 넘겨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클러스 리딩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빠르고 손쉽게 사용하실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가 형성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가 베일 오버 이렇게 해야 하는데 베일 오버보다 더 힘든 게왜빼인가왜 왜 빼기 힘드냐 하면 오버에서 넘기는 건 쉬워요 넘겼어 그러면 이쪽에 리타이밍하고 있는 게 리타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실제로. 그러면 다시 베일을 깨닫으려면 여기 있는 데이터, 그쪽에 있는 데이터, 뭐, 동일하게 붙이면 돼. 게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근데, 카부카는, 카부카의 클러스터링킹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트로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가 웨이로하고, 웨이로 로를 쓰더라도, 두 개의 데이터셋이 동일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기술적으로 내려가는 내용이라, 이거는 혹시 나중에, 시간되면 조금 더, 어,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때인이 플러스를 들어면 이렇게 좀 부자하게 생긴 UI가 됩니다. 네. 미디어가 되있는게이 플러스를 이해 지금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는 귀여 UI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커넥터, 그 데이터를 연결을 하시려면, 연결을 하기 위한 이런 어 서비스를 직접 만드시거나 아니면, 이미 있는 서비스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글루라든지 글루뿐만 아니라 이런 뭐 SDK 그래서 API 같은 걸로 내가 직접 딸 수도 있죠 뭐 개발자분들이 많으니까 그 까이 거 내가 그냥 짜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그냥 쓰시는 게더편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유명한 서비스 솔루션 아니면 테크놀로지 기술들 같은 것들에 대한 커넥터들을 이미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커넥터를 사용해서 손쉽게, 손쉽게 서비스하고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 이제 풍네스 커넥터라고 불리는 커넥터 등을 제공 합니다. 그래서 AWS가 가지고 있는 되게 많은 그런 서비스들, 아니면 델라스틱, 뭐, 몽고, 레디스, 뭐, 인플럭스, 뭐, 이런, 이런 되게 많이들 쓰시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소스 커넥터, 싱크 커넥터,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굳이 개발하지 않더라도, 컴피기레이션만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클릭, 클릭 하시면은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해보시면, 기존에 내가 람다 쓰고, SQS, SNS 쓰고 하시던 것들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데이터를 민정하게 데이터 파이프라인 자체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설정라고 하는 거는, 소스 커넥터가 있고, 싱크 커넥터가 있고, 두 가지 종류의 커넥터가 있습니다. 소스 커넥터는, 어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읽은 데이터를 <웃음> 카카오에다가, 브루스 한 내고, 싱크 커넥터는 카카오로서 가지는 고있 데이터를 리드한 다음에, 파이신 시스템에 모두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싱크 커넥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소스 커넥터하고 싱크 커넥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것같고 나는 데이터를 읽어서 그대로 적재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좀 변환하고 싶어라고 하는 경우 우리 이제 센티라고 부르죠. 저있는 싱글 메시지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싱글 메시지 트랜스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데이터에 대해서 특정한 어, 필드를 내가 드랍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데이터, 어, 포맷 자체를, 뭐, 캐스팅을 하거나, 하는, 뭐, 필터를 하시거나, 뭐, 다양한 용로의 SMT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어, 데이터에 대한 발품한다, 지금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저희가 이제 커넥터를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complont.io s i h u b 이라고 하는 허브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허브 사이트에 가보시면 지금 한, 거의 200까지 정도가 되는 커넥터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한 70까지 정도의 커브로드 클라우드의 프리메이 커넥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까지 정도를 프리메이슨 형태로 쓸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70까지 중에서 잠시만요. 제가 아마 이 정도? 이게 예. 뭐냐면 S3 싱크 커넥터? 잠깐만요. 네, S3 싱크 커넥터 만드는 예를 잠깐 보여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카프카 브로커에 있는 토픽이죠? 토픽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보시는 거고 직접 메시지도 뭐 요즘에는 오픈 소스로 나와 있는 카프카 UI도 이런 인들 가세해 하니까 이렇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도 같고 <목소리> 얼마큼 데이터가 많이 되고서내는지가있고 인터시이용하도좀 편하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나아 <목소리가> 나는 지금 카카오톡 이게 되어 있냐? 스이스게자다 적재한 어라고 하면 뭐, 어떤 커픽을 적재할래? 커픽을 선택하는 거죠. 커픽 선택하시고, 이요세개세개 코픽을 S로 적재할래? 어떻게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선택하고, 두 쓰리 <웃음> 그아그실제로 지금 이런 쇼핑의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포맷 으로되어있는지 그리고 이건 이제 클러스터 네, 그걸클러스터서 접속하는 거고 에이오에서 뭐 사용하기 위한 이란 그 시클리스 입력을 시고 버킷 선택하시고 그러면 S3에 어떤 포맷으로 데이터를 적재할 건지 데이터에 대한 포맷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예, 토픽 디렉토리 선택하시고 이거가 인터벌스요 S3 버킷에 적재가 되는 이타를 어떤 인터벌로 묶어서 블루핑해서 넣는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개, 몇 개의 테스크를 동시에 동작을 올릴 거지. 이 테스크를 많이 하시게 되면 이타가 더 많이 아르시간집 적재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비전이 하시게 되면 바로 이타가 적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네. 실제로 요거를 만약에 오픈소스나 같은 것도 하실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3 커넥터 블러그인 자체를, 실제로, 아 일단은 내가 부동하기 위한 커넥터 워크노드, 어, 커넥터 노드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커넥터 노드를 준비하신 다음에, 커넥터 블러그인을 어딘가에 업로드를 하시고, 그 커넥터를 부동하기 위한 프로퍼티를 만드신 다음에, 그 프로퍼티를 커넥터 워크노드에 등록하시고, 러닝하셔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컴퓨터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웹 UI에서 이런 것들을 좀더 손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S3 뭐 적재하는 것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S3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커넥터들을 쓰실 수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그, 스트림 프로세스가 <웃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어떤 데이터를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인 거죠 실제로 고객이 어떤 요청을 하거나 어떤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서비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실시간으로 리액팅하고 피드백을 하기 위한 기능으로 스트림 프로세싱을 많이 사용하죠 스트림프로세싱 하면 항상 1번 스파크 생각하시죠 스파크, 플링크, 그리고 이제 캐시콜 리 이렇게 이런 순서로 통하시는데 컴제커플러트에서 제공을 해드리는 게캐시콜비 b 라고 아, 하는 엔진이 있습니다. 실제로 카프카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터섭서라고말씀드 것처럼 데이터를 이제 프로듀싱하기 위한 API, 컨슈밍하기 위한 API가 있죠. 그래서 터서베 API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스트림 프로세싱을 지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레코드를 컨슈밍한 다음에 컨슈밍한 데이터는 내가 API로 네. 뭐 여기 보시면 네. 네, 벨리오가스라스, 아스, 키라, 베리오를 잘입서 이렇게 원에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남다스하게 만든 게, 캅카스인즈죠? 캅카스인즈, 에이치에, 카스인즈는 우리가 남다른 형태로, 뭐 수영에서 어떤 토리가몇 가지가 나왔는데, 무릎 하고 카운트하고, 그거 다시 코피에다가 빅터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더 간편하게 만든 게캐시코비 <놀람> 라고 이해하시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SQL 싱텍스는 굉장히 다개발자분이나 어드밴드라는 게 순수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SQL 싱텍스, 싱텍스로 이렇게 만드시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게 내인적으로는 팝파스 API로 변화에 위해서 앱을 수동이 되도록 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굳이 개발하지 않더라도 간편하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피터링을 어, 하시거나 트랜스폼을 하거나 에그리게이션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카프카의 타부카 토픽에 실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음. 저장된 데이터를 펜시컬 DB가 읽어서 처리하는 컴퓨팅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같아요 그래서 카프카나 스토리지 펜시컬 DB가 컴퓨팅 왜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음. 좋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런 스케일 심스를 통해서 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고 뭐, 이거는 카프카뿐만 아니라 하드도 마찬가지고, 스파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그런 이런 데이터 핸들링 하는 애들이 후급적으로 나중에 가면 뭐, 스파크 SQL, 뭐, 하이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SQL로 데이터를 핸들링 할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들을 제일 마지막에 내이죠 그래서 캐시콜 d 이라고 하는 애가 결국은 내가 API로 뭔가를 만들지 않고, SQL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데이터를 조인하거나, 피터링 하거나, 애드리게이션 하거나, 특정 윈도우, 그래서 특정 시간 단위로, 뭐, 초단위, 중단위, 뭐 시단위, 1단위 형태로 내가 원하는 거를 집계를 하실 거다 하실 때, 캐시컬 DB를 사용하실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시컬 DB도 한번 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또 하나 중요한 거가,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단지가 플링크 마크죠 아, 그래서 컴플런트에서 얼마 얼마 전 알죠 벌써 벌써 몇달된것 같은데 이몰록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몰록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플링크를 만든 파운더가 있던 회사에 직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복잡하죠 예, 원래 이제, 플링크를 만든 파운더가 만든 회사는, 음, 어, <웃음> 알리바바로 유명한 알리클라우드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알리클라우드의 자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 다시 이제 많이 있던 그 이제, 어, 우리가 이제 PM이라고 하죠. 실제 플링크를 하는 이제 커뮤니티 보더, 네, 커뮤니티 보더에 있던 사람들이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새로운 회사를 하나 이렇게 만든 게 이몰록이라는 회사고, 그 회사를 어, 컴플런트가 이렇게 인수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컴플런트 클라우드에 아, 지금 정식으로 지혜가 되진 않았지만 올 다을 정도에예 플린트 서비스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 컴플런트 클라우드 내에 스트링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프린트를 이렇게 플린트 기반으로 할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추가될 거다 이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열심히 지금 플린트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링린크 예, 서비스가 나오면 조금 더어 이런 스팀 프로세싱을 좀더더잘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것 같다라고 이해하실 것 같고 뭐 아까 제가 뭐 커버넌스 측면에서 좀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핸들링하실 때 보면 데이터 거버넌스아니야그 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거버넌스 이야기하면 항상 나오는 게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 리니지 데이터 퀄리티 모니터링을 주는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컴플런트에서는 이름만 데이터 에서 스트림으로 바꿔서 스트림 커버넌스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스트림 퀄리티, 스트림 컬러, 스트림 이미지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실제로 본 중에 보시면 내부적으로 나오기로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흐름 가정 거리를 도식화해서 별도 기능을 활동을 합니다. 일단은 어디에서 처음에 생성에 의해서 일단은 어떤 토픽으로 다음에, 일단은 어떤 수초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일단은 누가 이단가 단지에 대한 연결의 과정을 그렇게 보여주는 스트림 민지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저희가 스트림 커버넌스라고 부르고 실제로 스트림 제이터 캡처 등 기능은 일단 데이터를 보시면 데이터가 항상 스키마를 가지죠. 뭐 스키마 같은 경우는 뭐 특히 뭐, 주민등록번호일 수도 있고, 어카운트네임, 뭐 전화번호, 뭐 이렇게 쭉 있으면, 실제로 생각해 봤을 때, 아,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을 하는 토픽을, 토픽이 어디에 있지? 토픽의 데이터가 어디에 있지? 라고 하면 전체 데이터에서 그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것을 소식할수 음, 있도록 태그 기능 같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키마에다가 태깅을 해놓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전체 데이터셋 중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느 어떤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곧 조만간 출시될 어 지혜가 될 같은 경우는 각각의 그 데이터에 내가 예를 들면 PII 같은 경우 개인 정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마스킹을 하거나 아니면 인크립션을 하거나 하는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특히 뭐 개인정보 보호에 걸리리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내가 태깅을 해놓게 되면 태그 기반으로 실제 토픽의 데이터가 쓰여지기 전에 걔가 루션에 대해서 카프카에 저장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같이 제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UI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데이터 파이프라인 잠깐 말씀드렸는데 실제 데이터 파이프라인 자체를 조금 이제 미적 형태로 웹 UI에서 조금 짱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스트림 디자이너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웹 UI에서 이크트서이줄게 데이터 파이프라인 자체를 만들고 데이터를 트터링을하거나 조인을 하거나, 뭐 하거나 할수 있도록 하는 기능. 그래서 스트림 디자이너까지 이렇게 같이 어 스트림 커버넌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은 이제 뭐컴포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네 진행했고요 그래서 뭐 완전히 프리리리스 관리범 뭐 백화점에 섹스에 등락하거나 쓰라던지 이리리스트 로지 시네타 뭐 인시코디비 라플리크 같은 것들 사용하는 스트림로세스 이런 이야기를 좀 진행을 했고요 한번 뭐 아까 여기 몇분은 써보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나름 나쁘지 않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겨보시겠지만, 거의 마지막입니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이제 카프카가 3.4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더니 그래서 카프카 3.4 버전이랑 그리고 컴퓨렛 클라우드 뭐 2023년도 초반에 새로 나오고 몇 가지 기능들에 있어서 조금 더 업데이트를 드리면 제 생각으로 3.4가 나왔을 때 제일 어, 한 개, 아이거 어, 아시죠? 아. 주키퍼 리스 버전, 끊임없이 대응을 이해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키퍼 리스 버전, 우리가 크래프트라고 하는 주키퍼가 크래프트로 바뀌는데, 이거를 실제로 엔터프라이즈서 써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3버전이고 메이저가 메이저 버전이 3이잖아요 메이저 버전 3 말고 메이저가 4가 되는 버전이 나옵니다. 얘는 주키퍼가 완전히 없는 카푸카가 나와요. 지금은 3. 버전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주키퍼도 있고, 카푸카도 있고, 주키퍼를 쓰려면 쓰고, 안 쓰려면 쓰지만, 뭐 이런 건데, 메이저 소파 4번 때 얘는 완전 주키퍼가 없는 패키지가 나올 거니다 그러면 4버전 써야 되냐?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 4. 그, 마이너 버전이 한두 단계 정도 올라가시고, 그때 쓰시는 거를, 아, 이거 녹화되면 안 되는데. 네. 그때 좀 추천을 드리고요. 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왜냐면 하 이게 기존에 이 주키퍼리스 버전이 되게 옛날부터, 옛날부터 뭐, 많은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 미션 크리딧션 데이터를 뭐, 확보 쓰고 해야 되는 거 때문에 뭔 일이 날지 모르기 <웃음> 때문에 조금 더 안정화되는 걸좀 지켜보고 쓰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3성사 버전에 대해서 되게 구분 많이 두고 있는 기능 중에 한나자가카슘슈 먹고도 조이라고부릅니다 그래서 뭐그 예, 실제로 그메시지 브로커의 여러 가지 메시지 브로커를 비교를 할때그 레비덴큐하고 카프카를 비교할 때 레비덴큐를 스마트 프로듀서 덤 컨슘 이렇게 표현하고 카프카를 덤 프로듀서 스마트 컨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그러냐면 카프카는 덤프로듀서죠 그래서, 어떤 시간에 날리면 얘는 다 받아요. 완전히 하이스 듀스로, 뭐, 이게 정형 데이터든 비정형 데이터든 날리면 얘는 다 받아요. 근데, 그만큼, 컨슈밍할 때는 되게 고민해서 컨슈밍을 해야 되는, <웃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성능이 좋다고 하죠. 왜냐면, 날리는 데가 다 받으니까. 근데 레벨 램프 같은 경우는 스마트 프로듀스를 해야 돼요. 내가 프로듀서 하기, 할 때, 따져볼 게 되게 많아요. 어디로 보내고 뭘 보내고 어떤 값으로 보낼 건지를 보내서 데이터를 보내면 보내야 얘가 받기. 그렇기 때문에 웹이크 같은 경우는 프시 떨어져요 카프카보다 음. 하지만 더큰 컨슘이죠 하지만 얘는 큐기만 하면 큐기에 있는 데이터가 실제 컨슈머 애플리케이션한테는 정확하게 떨어져요 이게 우리가 안정성 측면에서 그렇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근데 카프카 같은 경우 컨슈머, 그, 까 먼저, 스마트 컨슈머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스마트하게 하지 않더라도, 이 솔루션이나 API 프레임업에서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계속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적으로 제일 잘하는 게, 컨슈머 앱을 만들 때 되게 주의해야 될것 중에 한가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리징이라고 네. 표현하죠. 그래서, <웃음> 월드와이드 프리징 해서, 이제, 컨슈머가 리밸런싱 하는 중간에 데이터가 쫙 들어오다가 멈추는 네. 거를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카프카는 카프카 컨슈머 애플리케이션 만드실 때 데이터를 쫙 앱들이 받다가 갑자기 탁 멈춰요 그리고 일정 몇밀리 세컨드나 뭐몇백미리 세컨드 지나서 다시 데이터가 쫙 들어온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던데 그게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컨슈머가 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해치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뭐외가에서한번좀스캔팅 멤버십을 쓰시거나 그리고, 사이너 중에, corporate <스티키 어사이너>, sticky 쓰시면, 이런 걸했득할수는데 이번에 소시스에서 g e n e r a 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만 기능이, 코퍼 r p o r a t e s t i 를 쓰실 때, 예를 좀더 스마트하게, 토픽에 있는 데이터를 핸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 카프카, 그러니까 주키퍼 리스, 카프카의 신뢰를 기울이고, 이걸 지혜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타겟으로 딱 잡은 게 지금 이제 컨슈머 프로토콜 쪽으로 잡아 잡고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안전하고 빠르게 데이터를 컨슈머 할수 있도록 하는 음. 방법으로 뭐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씀드렸던 코퍼레이티드 스티키 어사이너라고 하는 기능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컨슈머가 밸런싱 하더라도 데이터를 내가 데이터에, 아까 말했죠. 프리시되지 않고 데이터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를, 그냥 심플하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예. 그, 뭐, 예동제 컨슈머가 데이터를, 데이터를 이, 믿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카프카말씀드렸는카프카카프카가 토픽이 있고, 토픽의 파티션이 있고, 파티션 하나에, 그냥 파티션이 리더 파티션, 팔로우 파티션, 여기 내부지 복제본을 다른, 다른 브로커 서버에다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앱을, 실제 얘가 리더 파티션에 있는, 리더 파티션에 있는 브로커예요 근데 내가 앱을 픽을 했는데 여기 앱이 될득같지 그러면 여기 있는 앱이 데이터를 내가 컨싱을 하려면 AG를 넘어서 이쪽 브로커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AG를 넘어서 이렇게 와서 이쪽 브로커에 붙어야 데이터를 컴퓨터 뭐 할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은 네. 내부 복제 대서율이 가지고 있는데 네. 굳이 리더에 가서 데이터를 읽으면 네. 어쩌면 또 비용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 나는 그냥 네. 같은 에이에 있는 네. 얘한테서 데이터를 읽을래 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게 팔로우 퓨처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내가 리더한테 데이터를 읽는 게 아니고 팔로우한테 데이터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 같은 레 내가 웹인스에서 내가 내 아이디를 지정해서그내 아이디 아니 내가 특정 내 아이디를 지정하게 되면 이 나는 지금 아이디 에 있으니까 아이투에놓에 있는, 있는 파티션을 읽을데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쓰시면은 네트워크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커플러드 클라우드 솔직히, 스로 추가된 기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포터 API, 해서 이제, 쿼터를 지정해서, 특정한, 어, 뭐, 이제, 특정한 토픽이라든지, 특정한 스키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권한별로, 얼마큼의 데이터를 쓰고, 읽고, 할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o h 를 통한 s s 스 같은 것들, 그리고, 알백을 하실 때,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 토픽에 대한 알레 많이 쓰다 뭐, 면 지금은, 정말 리스티, 분해, 푸시, 스 리스티, 모든 그 컴퍼터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되는 것 같아서, 후다닥 지나서, 마지막으로,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즘에 이제, 테라폼 많이 쓰시죠? 그래서, 테라폼을 통해서, 뭐, 베복스나 알사리 같은 쪽에서, 이제, 오토메이션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커플러트 테라폼 프로바이더, 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컴플루드 클라우드를 구성을 하실 때이테라폼 통해서 자동화를 하실 수 있죠. 클러스를 만드시고 클러스의 토픽 만들고 토픽의 커넥터나 캐시콜 DB 같은 거 만드실 때다 테라폼 스크립트로 예 .tf 해서 만드시게 되면 그게 자동으로 내부적으로 구동을 해서 배포를 프로비저닝 하시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하시거나 내커피기레이션을 네, 이렇게 할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제가 이장표를 아마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레퍼런스가 되어있는 아크빌들를 한번 쭉 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아마 컴퓨터 보시면 알수 있으면 저희가 스타키드 <놀람> 저희가, 저희가 400불 사용하실 수 있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아이디를 만드시게 되면 4 0 0 이 가지고 만들 수 있으니까 예 제가 뭐 세미나든지 이동하실때 이렇게 카메라 많이 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웃음> <웃음> 아, 아주 멋직하세요 <웃음> <웃음>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 자료는 공식으로 배포하지지만그 이외에 카카나 컨퍼런스나 분방이 예, 어, 다고하시면은 플래시 케이블에서 놓으셔서 뭐 컨택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전화, 아니면 뒤에 아마 그 저희 영업되신 분하고 명함을 주고받으셨으면 뭐 연락을 주시면 은 저희가 달려가서 예어판단을해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장시간 제가 뭐쭉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카프카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든지 컴플로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기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TCO 그 관련해서 60% 저렴하다고 하신 부분이. 네. 그게 혹시 잘못 사용된 거 때문에 60%의 그 비용이 절약된다라는. 이것도 있고요. 네. 그, 실제로 그 60%의 많은 부분은, 네. 많은 부... 많은 부분이 아니고, 뭐 상당히, 뭐, 마구 적금은 좀 다르겠지만,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위도 많이죠. 그래서 실제로, 프리메이저를 쓰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모니터링을 하거나, 내가 오퍼레이션을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비용들도 다, 감가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SLL을 보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한국화 같은 경우는, 되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걸로유명 합니다. 그럼 실제로 저희가 고객이라든지 오픈소스 카피판 쓰시는 데 가서면 로그가 자꾸 이 된다고. 데이터가, 뭐, 한 번, 뭐 MSD가 한번 장애가 나서 데이터가 유실이 돼서 큰일 났다고. 이거 복제는 복구를 못해서 그런.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컴플 클라우드, 내가 이제 컴퓨티에온기 거의 한 2년 넘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컴플 클라우드가 한한 번도 그래서, 을다 그저, 그프시고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다음이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다다 아까 아, 말씀 그 CLI가 하는 C l I가 있어요. 단백질을 사용하는 C 아어그 컴퓨터 파티 어싸인이라고 하는 그 C l I가 있는데 그 C l I로 메뉴밀하게자업물을 조제를 하는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데이터 파일 같은 걸 많이 시고그 데이터는 많이 좀넘어서 그걸 굉장 비용을 분여주셔야 이발될 수 있는. 그래서 그거 지금 어, 플리메이스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그게 대는 거는 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 좀더 찾아보고 아, 있으면 아, 나중에 뭐だいちゃん目的でねうんうん기ん 네. 네. 네. 아, ごご합니다ごご 네. ごご 저희가 MSK를 쓰는데, 네. ごごごごご더ごごごごごごごごごごごごごごごご 네. 네, 이제, 걔네들이 주소적으로 네. 밸런스팅이 되나봐로 혹시, 다량이 토끼를 막드리기는 이런 것 같기도 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모니터링이랑, 뭐, 이런 헬스 같은 거를 계속 보는 식으로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MSK가 매니지널를 해주는데, 네, 맞습니다. 일단 뭘매니지드을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매니지드을인데 그, 네. 지금, 네. 컴플론트에서, 아니면 아마존에서 그거를, 아니지 뭐지. 그 실제로 이제 MSK 대해서도 MSK도 얘가 이제 비매니지드 스트리밍, 오프라인 스카프 이렇게 해서 MSK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제로 이게 지금 데이터가 제대로 아 어, 브로커가 정상적으로 기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토픽이라든지 토픽을 사용하는 뒤에는 소리지가 제대로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서, 그 백엔드 서비스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항상 시스템 토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시스템에서 <놀람> 사용하는 토픽들이 있고 그런 토픽들이 그러면 실제로 내 서비스하는 토픽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미치냐 하 실제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아니에요. 카포카 자체다. 그, 각각의 토픽하고 토픽 차트 자체가 어떤 영향성을 이렇게 미치는 애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그렇게 영향도가 실제로 걔가 내부에서 이렇게 서로 뭐 밸런스 돼서 공개 받더라도내 서비스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라고 의미하시면 좋을 것 같고 MSK도 같은 것처럼 실제 컴프런트만큼의프리매니지는 아니지만 어, 실제로 MSK도 아시다시피 MSK 서버리스라고 하는 게 새로 나왔죠 그래서 MSK 서버리스가 어떻게 보면 컴프런트 클라우드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내가 어떤 뭐 스펙 같은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MSK가 다 운영을 해줄게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슬록폰만 내가 얼마 얼마만큼 슬록폰만 내가 쓰겠다고 하면 하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실제 MSK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면 갈수록 클리메이드 하는 형태로 사고는 있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끝가지네 네. 어, 어, 네. 네. 저희가 이제 커넥터를 진짜 못들어서 쓰는 편이에요 네 이제 저희가 그커브라트 안에서 커넥터를 엄청 많이 아요네 근데 사실, 유지보수 비용의 제일 큰 비용이라고 생각하고그들이 음. 있어서, 물론, 음. 컴프넌트 그, 평가 자체를 운영하는 음. 유지보수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음. 커넥터랑 스키마 레지스리 쪽에 유지보수 비용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근데 이제, 매니지드, 그, 리 매니지드 네. 커넥터를 쓰게 되면은, 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5 7 m 이 s k d 쓰다가, 8.0으로 음. 봤는데 음. 뭐 데이터 타입 바뀌었다. 네. 아니면 추가 되고 삭제되는 일이죠. 네. 하고 이제 그이터커 이제 스키만 놔두고그 쪽에 대한 유지보수도 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때있는데 네. 이제 모르는 식의 뭐 디케이어 쓰서그그격이플리메디스 뭐, 커넥터에서 어떻게 관리하수 있어요. 음. 그 프리벤스 커넥터에 이거 백엔드 자체도 계속 버드업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내가 소스나 싱크가 되는데 타겟 타겟 대상이 되는 시스템에 버전이 바뀌거나 하게 되면 그버전 맞추기 위해서 계속 그 버전업을 하고 새로운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기능에 버그가 있으면 버그 픽스를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계속 추가되고 실제로 이제 아파치 그 실제 그 아파치 컴플로드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아파치 카프카 버전도 지금 뭐 아시에서 소스가 항상 수게를한 번씩 메이저로 바뀌고 달달이 그 메이저, 마이너 버전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것도 계속 신규 버전으로 을 맞춰서 쭉 따라갑니다. 프리메인드 커넥터도 마찬가지로 그 16, 새로운 버전에 맞춰서 쭉 따라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버전에 그, 지금 타깃 시스템이 바뀌는데 맞춰서 프리메인드 커넥터도 같이 버전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버전업을 하고 는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말씀드리면, 한,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 컴플런트 허브에 있는 커넥터가 200가지가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200가지가 지금 시장에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 서비스를 다, 그러면 다 지원하냐 하면 그건 아니죠. 훨씬 뭐더막 그 수천가지가 더 넘을 테니까 아니면 내가 인하우으로 만든 시스템하고 연계를 하고 싶다라고 하거나 내가 원하는 기능을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다 제공, 뭐 그런 기능까지 제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그 클리메이션은 그 200가지 중에시0까지만제공한다는말씀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컴플런드 클라우드를 쓰시더라도 내가 원하는 특정 시스템을 쓰시려고 하시면 거기에 지금 아마 공을 들이는 만큼의 아니면 셀프로 만드시는 커넥터를 그대로 그 정도의 노력과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클리베이스에서 어떻게 투어가 되냐? 라고 하는 방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스키마 관리하는 거에 대한 그 노력 말씀하셨는데 스키마 디스트리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의외로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이게 스키마에 대한 호환성이라든지, 각각의 버전에, 버전에 나는 그런 스키마 포맷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기능이 되게 까다로운 기능이고, 얘는 제 생각은 아까 제가 제 마지막에 스키마 더, 스키마 거버넌스 이야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관리가 돼야 돼요. 홍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키마 관리 같은 경우는 좀좀더 높은 레벨에서 의 관리하는 그런 팔리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고 기술이나 다시는게 기술 이야기보다는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보통 스키마 네. 레시스템이고 호 환성도 뭐, 하신다고 해가지고 네. 에버드랑 포워드를 구매하시는 네. 방식 이제 매, 그 매니지드 커넥터도 그런 식으로 에버드랑 포워드로 하시는 뭔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보통 백워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컨슈머부터 업레이드를 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먼저 업레이드 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거 그죠. 또 뭐를 하나의 석고지 않아요. 아 네. 그 네네. 커넥터를 뭐 어떤 방식으로 또 네. 끌어가는지. 커넥터 이제 네, 커넥터 와 API가 커넥터 API가 그냥 완전히 별 다른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커넥터 네, 소스 커넥터하고 실 커넥터 있다고 그, 말씀을 했잖아요. 얘는 프로듀서, 그러니까 소스커넥터는 기본적으로 프로듀서, 싱크커넥터는 기본적으로 컨슈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반대로 아까 그 스키마 리스트에서 백워드, 포워드해서커페러빌리티 하실 때 백워드 같은 경우는 컨슈머를 먼저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스 소스커넥터, 싱크커넥터 있으면 싱크커넥터부터 먼저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이두 개를 보여주면 가시버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싱크 싱크를 먼저 버전업을 하시고 그러면 소스는 소스에서 하는 거는 예전 버전하고 신규 버전을 작이 날려도 싱크가 싱크를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양쪽 다 내가 그냥 커스텀 만들었을 때그이야기가됐던 거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도 어차피 얘가 바라보는 소스가 바라보는 거, 싱크가 바라보는 거는 같은 토픽으로 가는 거잖아요 같은 토픽을 바라보는 거고 토픽에 지정이 되어있는 스키마의 컴패러빌리티를바공것 때문에 그래서, 지, 얘, 얘, 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얘는 커넥터라고 해서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프로듀서 API, 컨슈머 API하고 다른게 아니고 공이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커넥터도 소스 같은 경우는 프로듀서 AP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싱크 커넥터는 컨슈머 에플리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된 관계로 아네 죄송합니다 그, 더 자세한 질문 있으시면은 네트워킹 시간에 따로 하시던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피자도 왔으니까 제가 잠깐 잠깐만 하고 뭐 이벤트할 건데 그자에 먼저 도움 표해주신황교터사님께큰 박수 네 감사합니다